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 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에, 본문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시로 오신 예수 그리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에 들어가서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어,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이 괴로웠어. 어 여기 마음 괴로운 분 계세요? 없어요. 어? 없어요, 할렐루야. 네. 네. 요새 예. 예. 예수님 당시에 유대윈족은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의 압제하에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테라는 어, 그런 세리들에 의해서 어, 삿교라는 세리들에 의해서 팡! 그 세리들은 정해진 어 그 이상으로 걷어가지고 자기 주문에 착복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고 어,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어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그 어, 사람들은 막 무력으로 로마를 물쳐서 막 팍! 팍! <웃음> 아버지 좀 해주시죠 아 싸우다가 막몇천명 이상이 막 예를 어 빌라도의 의사 막 십자가 형을따고막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어상에 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왜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생각에는 그참 예루살렘의 그 고관 대작들의 그런 아들이나 어, 정말 어, 석학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고 왜 갈릴리 어, 어, 출신 어부들이나 그런 서민들을 제자로 삼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거야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뭐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야죠 응? 자 그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사 그게 중요한 거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자 오늘 보면 말씀하면서 한국에도요 정말 예, 이 마음이 상한 자가 많아요. 예? 목사님 뭐 네. 세상에 뭐 되는 게 없어요. 다 이런 것들다. 예?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열심히 열심히 예, 살아봐도 내 목적을 달성하기가 너무너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뭐 대부분의 막 사람들은 막 그냥 화가 막 화가 막 붕글붕글 올라가 가지고 너가 막건드기만 하면은 그냥 막이 단접체가 다는 거. 그런 어, 어, 어, 세상 속에 우리는 어, 살고 있어요. 그걸 방치하면 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놔면 두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야. 마음의 병이 되면은 또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또 그게 어, 마음의 상처가 돼서 또 그걸 놔두면 그게 또 그냥 뭐 화병이 되고 그대로 놔두면 또 그게 조용병이 돼서 그냥 그냥 어, 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을 누가 치료합니까 이 화병을 누가 치료합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정신세계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세계라는 거 있어요 응? 그래서 빌리포 2장 5절에 너희는 이네 마음을 품어라 그래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남진 노래처럼 저 푸른 저머리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멘 사랑하리 뭐 이게 그래서 한번 행복할까요? 응?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서 인간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만족을 어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뭐 아 우리나라에서 뭐대제별뭐뭐 회장님 뭐 이암흑에는뭐그 당신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아, 당신이 정말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나 행복해요 나 그래서 괜찮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 타면 사장에 보면 아멘 좀해 주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네 여보세요 응? 어? 그근데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여러분 어? 차, 40일 금식하고 쫄쫄 굽는데 마귀가 아,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웃음> 네가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밥물 밥만으로 밥만으로 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뭐뭐 외국에 왔도 그게 그게 그게 행복의 전요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에.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마음의 병을 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 어 신문 같은 거 보면 뭐아주 고귀한 인품을 지닌 그런 뭐 대학교수나 뭐뭐 의사들이나 그녀 뭐그렇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 뭐뭐뭐끔칙한죄를 뭐, 지은 것에 서 우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아 아니 뭐뭐 뭐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응? 저런 어? 저런 어, 어뭐 응? 성추행을 할까 어 저런 분이 뭐 어떻게 뭐 저런 을 할까 응?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걸 원래대로 돌아 원래대로 창조 이전으로 창조 에덴 동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참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칩니까? 어,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주님과 어, 이제 시간에는 두 가지만 말씀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은 어, 마음의 병이 치료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말씀을 어, 청구하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러분 일곱 귀신이 들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입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여러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지나가면 은 아이고 재수없어. 아이고 잘 죄인이 지나 아이고 이렇게 천대받는 여자였어. 그러나 그는 성경 역사상 예수님이 부활을 참 목격한 가장 거룩한 여자한테 가장 존귀한 여자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감을 자신감 행, 행구가 자냐 자신감을 가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원래 대박난다, 다섯, 나는, 목사님, 원래, 나는, 대박납니다. 할렐루야! 이 자식, 정신병적 요소가 있으면 자꾸, 울증 요소를 자꾸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웃음> 어디 들어가려고? 아니. 근데 어떤 만은 당당하게 예수 옆에. 당당하게 여러분, 요한 복음 12장에 보면, 당뇨하게 그, 그, 바리새인들과 성의한 제사장들의 눈총을 외면하고 그냥 향류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육탄으로 돌진내가 머리를 어, 예수님 발 앞에 향류를 보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쓰면서 팍, <목> <목> 처 w 자가 누구야 아이고 처 o 자가 누구야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처 w 자가 l d t 막 이렇게 o u 가 w 도 할렐루야 e l l you, I would tell y o 당 I would tell y o 당 I would tell you, I w o u l 할렐루야. l y 당당하게 나 u l d 당 당당 l y o 예수님에게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벽을 고친 거야. 그죄인이라고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 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벽을 고치고 당당하게 나가서 성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 동서로 복음이 찬양는 보다 이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용하자 기업될만한 성경유사상. 큰 기형될 만한 요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기감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희 치료하는,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치료하여. 치료하여 내 상처를 상처를 낳게 하리라. 마음의 상처를 낳게 하라. 마음의, 어? 마음의 상처를. 그러니까 쭈삐쭈삐 하지 마. 정 남에 아 과거를 묻지 마, 과거. 어? 과거는 과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쭈삐쭈삐 돼. 자기 감옥에 못넣어 그러고, 그러고 어디 벌벌벌 떨어. 이렇게 벌벌. <웃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주님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세계에서 정신세계에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어, 감춰놨어요. 놀라운 성경 속에서 비밀을 그래 마음의 병 바로 육신의 변과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 어 7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어 줄인 자에게 내신문을 나누어 주며 "어, 그 줄인 자 내가 내가 뭘 갖고 있으면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세가 크고 대형 교회들은 정말 이 설교를 잘 듣고 어나 혼자만 잘살려 하지 말고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 어, 그럴 때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게 하며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나도 괴로워요. 어? 그러나 성경말씀에 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내 어려운 그 문제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응? 할렐루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주고, 어, 또내 주위에, 아이고, 형제님, 목사님, 응. 죽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 죽어라, 자식아. 그렇게 하지 말고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래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나 그럴 때가 있어. 우리 그럴 때 우리는 어, 기도하고 하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자. 어?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남을 위로하고 남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상처가 치료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빈민을 벗은 자를 보고 입히면, 어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그래서 그래서 오늘 성경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늘내 삶의 좌우명이 쿵률이 여기는 자가 아 우리 성모가 저렇게 얼마나 살려고 열심히 물을 쳐 되는 아, 일이 없네 그냥. 야이 자식아 겉으로는 야이 자식아 그래도 속으로는 아유 저 불쌍한 자식이 쿵률이 그 우리 대표는 뭐냐. 내가 그러니까 국일이에요, 국일. 국인. 착. 착. 어행복이도 정말 내가 어저께 난 솔직히 말씀하시 우리 교회에 차려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물을, 물을 잠궈놓고 있어요. 근데 그래, 토요일 날, 어떻게 내가 물을 열어놨는지 몰라. 그새, 어? 행복이가쑥 부른 거야. 아, 물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 주린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어, 괴로워하는, 괴로하는 자의, 에, 마음을 만족해 해며, 목사님! 나도 괴롭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응? 그다 때려 부시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위로해요. 그러면 자기 문제만 그대로 안고 있나.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그래, 산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우리 의지에서 같이 살아보고, 협력해서 다 해보자. 이러면,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된고 물된 동상 같이 내 마음의 기름이 흘러서내 문제가 스스로, 아, 해결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사야 58장 7절에 10절까지 여기 비밀을 감춰놓고 이걸 그래서 그래서 어, 어 실천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기름짐, 그 기름짐을 얻어서 어 2023년 모든 것이 잘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 암도 왜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골방에 캬, 스트레스 받고, 말도 안 하고, 음, 이렇게 있어봐요. 그분들은 거의 100% 암이 생는 암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치료에, 치료하는 물질을 감춰놨어요. 치료하는 물질 그래서 약 먹고 치료하는 거보다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병을 이몸 안에서 다치유가 되는 거예요. 보사님그뭔 말씀이에요? 속에. 보세요. 우리 몸 안에는, 자, 자, 우리 몸 안에는, 어, 변균, 암 세균도 죽이고, 감기 바이러스도 죽이고, 그리고 어, 세포를, 나쁜 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이, 야, 그걸, 어, 대입하고 그, 어, 나거든요. 내가 뭐, 라도 들은 얘기인데, 이걸, 어, 엔돌피지사가. 근데 이게 어떻게 생성하느냐? 이게 생성할 때 다, 선 어? 운동 좋아해? 어? 이거할 때는 팍, 그러니까 일부 일부는요, 어 일부는 일부는 팍 운동할 때 이게 생긴다는. 그러니까 이거 운동 마라톤 쫙 하고 샤워 쫙 하면은 아 기분 좋은 거야. 이 엔돌핀이 그 나오 나오는 거야. 근데 그다음에 중명은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본문 말씀요. 58장 주린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버선자를 보면 피면 내 권력을 피하여 어? 그렇게 하면 내몸 속에 네, 물된 동상같이. 그러면 그러면 우리 몸 속에는 파내 속에는 막 마약 같은 마약 같은 향각 마약 같은 물질이, 그게 이제, 확, 그, 환희에, 환희에 젖는 그런 내용의 물질이 나와서, 팍, 기분이 그냥 봉사야, 봉사, 봉사. 남은. 그래서, 그래서 이 봉사들이요, 그래서 봉사들이 팍, 은혜를 주려고, 팍, 팍, 팍, 뜨고 은혜를 주고, 파, 할렐루야, 막 봉물 자르면, 너 개미 기분이 좋은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봉사해야 봉사. 영적인 봉사라고.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어, 그래서 내가 뭐, 뭐 봉사할 거 하는 거 보면 막, 막 장인, 애막 장인 애 시설에 가서 막, 막, 막, 내성마비 막, 막 이렇게 꼬부어지는막 그런 목격식이 되면 막, 봉사자들이 막, 크아, 막 하면서 막 얼굴이 달덩이처럼흔는 그런.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런 행위를 할때 오늘 보면 그 속에서 치료의 물질을 구원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상한 심령, 서른 한국에 정말 정치계 종교계 전부 마음이 승리하고 전부 막 공격하고 난리치는데 원래 이게 다그 마음의 병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행복한 삶을 사실을 예 시름을 놓치곤 합니다. 하늘로야 강시합니다.